사 왜야 공원 갈까? 뭐다 파크 갈까? 말봐 가자. 엄마랑 갈거야? 눈대야돼남도 아직 2장눈 꼭대야 돼남마랑자 공원 갈 거야. 알았지? 엄마랑 내일 공원 가자. 괜찮아.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아이 귀여워. 부부 얼굴에 뭐를 묻혀놨어? <웃음> 아, 못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고. 얼굴이 뭐 묻어있다고. 그래도 이뻐, 보고 그, 뭐해, 이쁘다. 이제 가자. 가자. <웃음> 검은색, 흰색, 믹스 사실 여기가 제 전용 베스톱이었는데부식일 곳이 없어서 어부 전용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나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이거를 호수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지 못하게 고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부가 최대한 안도방식이에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두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바닥 미끄러지지 말라고 베드도 샀습니다. 원래는 이조그만한 곳에서 저랑 둘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했는데 어, 부가 계속 제 주위를 돌으면서 제 발을 밟는 거예요. 밟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밟고 이렇게 해서 긁는 거야. 너무 아파가지고 어 양말을 신고 진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샤워를 시켰어요. 근데도 이제 너무 아프고 피멍이 들고 이러니까 제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쪽,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. 오늘 샤워 시키는 거를 한 보여드릴 거예요. 오, 샤워를 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아요이아요 저희 집 어, 샴푸와 컨디션하는 대용량 갤런자를 쓰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거를 붓고 거품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오래 쓰더라고요. 이거를 하나 쓰고 한번더 써야 될거예요 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한통가지고는안되더라고비디오를안있놨어 <웃음> 특이음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고정물 나오잖아요. 부부, 귀가 큰지 사람들은 몰라. 그치? 귀가 엄청 큰데, 아래. 귀가 이 얼굴이 반이네. 왜 이렇게 말른지 몰라? 사람들은 그치? 엄청 말랐는데, 뼈다구데 부부, 완전 뼈다구밖에 없네. 부부, 뼈다구야. 어, 보세 트 살쪘네? <웃음> 그만 좀 타라. n